5인치를 줄인다고? 사실해놨는데이 옷은 여기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36 반이잖아요, 지금. 근 5인치를 줄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네더막으로 치면은, 여기가 여기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뒤쪽에서만 줄일 수는 없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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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을 하면서 이쪽을 쳐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할건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옷을 줄일 때는요. 항상 힙 사이즈하고 허리 사이즈하고 항상 재가지고싹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뜯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네. 홀리다 뜯어내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뒤로 여기 뜯고 뒤에도 뜯고 이렇게 사거리 안쪽으로 해서 싹 뜯어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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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리부터 앞 고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뜯지 말고 요 노루발이 나중에 여기 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노루발이 안 뜯으면 여기까지 또다 뜯어야 되니까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뜯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고리는 뜯어 놓고요. 일단 쭉 뜯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허리를 고치려면은 고리를, 고리를 다 이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 주름선하고 옆어기 뒤판, 이 뒤판 중심선입니다.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뜯었고요. 우리를 줄일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8인치 반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한 7인치 반에서 7인치 4분의 1 정도 7인치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할거예요 그러면 은2인치반 정도 1인치 반이면 양쪽으로 해서 보통 한쪽으로도 많이 줄이는데요 4분의 3씩 해서 1인치 반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했을때요 보면은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밑에가 두 줄이면 은 밑에서 뜯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지금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두 줄이니까 이것은 위쪽에서 뒤쪽으로, 주머니가 뒤쪽으로 넘어 붙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 패스포드를 이어놓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엉, 궁뎅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 할 때는 이쪽으로. 이건 좀 많이 쫓았는데요. 이건 줄여야 되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2인치 반만. 이쪽은 마치 4분의 3? 1인치 반만 할 겁니다. 1인치 반. 그래서 지금 잘라낼 겁니다. 이 상태로 보면 여기서 이제 허리 사이즈를 재는 거죠. 사이즈를 7. 4분의 3. 이렇게 지금 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더. 그래서 6인치 반보다도 6인치 4분의 1 정도만 줘가지고 맞추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리 사이즈를 쳐야 되겠죠. 그러면 주머니가 너무 뒤로 안 붙어야지 이쪽으로 붙으면 제가 운전하면서 패스보드를주머니 넣었을 때는 굉장이 끼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옷 만드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직접 옷을 만들어 갖고 입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에는좀 많이 비워두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잘못하면 또 착각하는 소리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완성선입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는, 보면은, 지금 1인치, 1인치 반이 들어갔을 거예요, 1인치 반. 1인치 반이잖아요? 그 이쪽으로 1인치 반이 옮겨져야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가. 저는 1인치 반이 아니고 1인치 3분의 1만 옮기습니다주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완성선이니까, 1인치, 2인치반 옮길까요? 1인치 4분의 1. 이 주머니가 이렇게 옮겨지야 되겠죠, 지금. 힙 사이즈 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이 해가 갈까요?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뜯어 놓으면은, 뜯어가지고 앞판 재단하고, 뒷판 재단하면서 보면은 아실 겁니다. 이게 주머니 뜯을 때는요, 이게, 이걸 바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바택. 이걸 지금, 이렇게,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터지지 말라고 이걸 바택이라고 합니다, 바텍. 근데 이것을 지금, 터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라지 나갈 거니까. 안에서 해도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바기 지금 여기가 지금 안쪽에가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서 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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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를 뜯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주머니를 조금 있다가 재단할 거잖아요 이거 잘라내면 오라가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지 말라고여에서 조금만 풀로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재단을 해도, 그런 거지 않죠. 이게 워낙에 큰 옷이라서요. 지금 보면은, 힙이 3 8이거요 여기서 힙을 지금, 뭐. 이 되요. 36, 3 0 38이잖아요. 여유군이 좀 있어야 돼요. 여유군이 1cm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쳐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32니까, 이렇게 는 완성했을 때, 이렇게, 이렇 완성하면 32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뜯을 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이걸 들고 내고 여기에서 여기는 시접을 주고 잘라낼 겁니다. 10cm 시접을 주고 이게 1 c m 죠 이거 1 c m 너무 많이 줬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 때가 이자가 시적이죠. 이렇게는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거기 뭐저쪼에는를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의사업의 삶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일단 시작은 적어놨고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 무릎선까지 그대로 올라가니다 근데 이 장단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키워줍니다. 장단지가 많을 경우는. 클경우 장단지가 적은 사람은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은 장단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잘라습니다제 복선이 좀 부드럽지가 않죠 여기서 나중에 가겠다 이거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 써지니까 그래가지고 털이 제일 떼고, 1인치 30, 4832. 여기서 나중에 가을 때 이거하고 이렇게 나 가야 되겠지. 뭘 써야 니까 그래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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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센치 시접을 두고 자라버니다 지금 이게푹튀어나온것 같죠? 그럴때는 자연스럽게 천에 줘버려됩겠네여 그리고 우리를 7인치로 해야 되니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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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너, 곡선이 너무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저는 곡선을 덜 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아이로는 여기 위에서 곡선을 위해서 이렇게 차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선을 그래서 밑에가 4분의 3 정도 줄일거 거든요 원선에서 원 부리에서 4분의 3 정도 나머지는 저쪽으로 4분의 3칠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될 때게 4분선은 이거 지금 데끼거든요 시접이 없는 편이에요 시접을 2시 잘르는 거거든요 지금 음, 이렇게 이정도처럼 야될것 같아요 옷이 워낙 큰 옷이라 지금 알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장단지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장단지를 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를 이런식으로 해도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지금 너무 튀어나면되해요 무슨 땀수를다 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허리는 29, 30인가 될까요? 48, 32, 33, 34 32. 이 정도 되겠네요, 한데 32니까. 조금 더 허리를 조금 더 쳐, 천해주겠습니다 뒤판을 좀 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1cm 시즌만 두고 잘라보겠습니다그리고 이쪽 먼저 와라클 쳐가지고, 앞판하고, 이쪽 먼저, 원 이렇게 쳐가지고, 앞판하고, 막기선을 이어가지고, 이은 이어 다음에, 뒤판을 재단하면 됩니다. 먼저, 형님 이, 재단하는 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허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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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기부 선부터, 그 옆봉대선부터 재단을 해가지고, 붙여가 부처가 앞판하고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뒷판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바로을 쳐가지고, 뒷판하고 이어가지고, 오비까지 이렇게, 이쯤에서 이어가지고, 오비, 오비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로? 벨트 안쪽에 핸널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경우 벨트 를 넣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뒤판을 이렇게 재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바크 쳐가지고 이어서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박아 놓으니까 찌글찌글 찌글찌글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릴 때게 이렇게 다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갈라서시계로갈라을때안 울어요 이게 이렇게 당기 땡기, 안 땡기고 그냥 가려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제암을 밖에서 잘 다려도 웁니다 항상 그것을 좀 신경 써주고요 지금 여기 주머니 있는 데는 이렇게 우마를 놓고 돌아가는 데잖아요. 발라놓고 이것을 여기다가 박는 건데, 그대로 조금 적죠. 적을 때는 조금 이렇게 키워서 여기서 보면요. 이 입이 지금 38이 맞거든요. 여기가 지금 38이거든요. 입이. 근데 딱 맞게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이 안 됐기 때문에 39 정도는 되게 재단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맞아요. 이쪽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 는려서 아, 그런데 조금 더, 이 정도. 근데 허리가 여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이게 재단할 때는 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허리, 둥둥이를 크고, 힙은 적은 사람, 허리가 적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잘될 때. 이렇게 되지 말고. 반대편으로 되게요 그래서 한번 이 제, 엉덩이를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습관이 되야됩니다. 렇게을때 얘기가 항상 그래서 이제 이쯤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통 평균 적으로잘 될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이렇게 해 되거든요. 허리는 적고 공덩이는 크고 공덩이는 오월 공덩이처럼 큽니다. 자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이가 젊은데 보니까 여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자를 대고 이렇게 됐잖아요 동그란 쪽으로 동그랗게 됐는데요 내가 보면은 청바지 스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막 이렇게 3인치 반, 이렇게 3인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궁덩이가 이제 늘어나니까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딱 조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상 바지기 때문에 최하 모대도 4인치 반. 여기서 이 사람은 젊으니까 한 4인치 정도? 3의 4분의, 4분의 1 정도. 이거 쳐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위로 재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잘못하면 가위가 휘어보니까요. 여기 갈 때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1cm가 남기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제 이상은 이제 허리는 나중에 못 키울 거예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열이 좀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판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점이 1cm 빼고요 7인치면 14잖아요 14 7인치 바이면 15입니다. 7인치 바이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재단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 조금 요령이 필요한데 재단하는 게. 이 옷이 굉장히 큰옷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크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커요 근데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게 여기가 지금 중간 무릎선이잖아 이 선이 음, 반쯤 되는무릎선입니다 살을 댈 때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일직선으로 되보면 여기가 나중에 장판지가 큰데 딱 조여가지고 옷이안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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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지금 여기 이쪽으로 됐잖아, 요 이렇게. 가면서, 자를 내려주면서, 그기 이렇게 맞추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잘라볼게요 센치 이 되겠죠? 가랑이를 달 때는 항상 시접은 끊겨져야겠죠. 이렇게 한 번씩 쫙 펴주면 됩니다.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기면서 쫙 펴주면 됩니 옷을 다 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옆제봉선을 같이 잡아보는데 잡았을 때뒤판이 약간 큰게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정석은 패턴상에서 정석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네개가한 번에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약간 뒤판이큰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패스 보드를 집어 넣었을 때 이게, 이게 이제 패스포드라고요. 그 집어넣었을 때, 운전할 때, 이 가운데가 있으면은, 궁뎅이에 받쳐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패스포드 운전할 때는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가 이제 궁뎅이 닿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지금 1인치 반에 갔는데, 부모님가 1인치 반에 갔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1인치 반인데, 여기는 보면은 2인치 반이잖아요. 1인치가 더 크잖아요, 이쪽이.